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 지금 탱탱하고이 뿌리 봅시다, 뿌리. 야 뿌리. 장난 아닙니다, 뿌리. 보다시피, 좀 짱짱하고, 이렇게 놔뒀을 때, 처진 잎들이 없고, 윤기가 나요, 화가. 그, 끝이 깨끗해야 돼요. 아, 입 끝이 네, 노랗게 타불거나 그랬을때는 상품성이 없고요 그 아그로솔포를 안 썼을때는 어땠어요? 아그로솔포말고 다른 유황성물을 썼을때는 파 끝, 끝에 힘이 없더라고요 평당으로 봤을때 남들보다본본처럼더 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전남 보성의 쪽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쪽파밭 주인은 무려 5만평의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남들보다 천원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돈을 더 받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4월 초에 종구를 어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60일, 50일에서 60일 됐는데 이제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60일 만에 수확을 해요? 네, 50일에서 60일 정도 지금 수확 들어갔어요. 지금 쪽파를 몇평 정도 하세요? 한 5만 평 정도 지고 있어요. 5만 평이요? 예. 네. 쪽파만? 예. 네. 매출이 엄청나겠네요. 잘 모르었습니다. 남의 돈이라 잘모르겠어요 아니, 보인 건데 남의 돈이. 아, 수확해 가지고 또 다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것이니 1년으로 환산했을 때니 어떻게 수확이 수익이 나는 건잘 모르겠는데요. 아, 계속 두 개. 예, 1년 내내 계속 여름에 또 여름에 쪽파 심어야 되고 가을에 또 쪽파 장사도 해야 되고 또 겨울 되면 하우스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따졌을 때 작년 같은 데는 돈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쪽파 상태가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다 가고 있는데 어 그냥 가격이 말해주는 것이라 그냥 1등 시세 나오고 있어요 서울 관악동에서도 1등 나오고 광주에서도 아, 1등이면 키로 얼마예요? 키로에 지금 일주일 전부터 좀 시세가 떨어져서 한 4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키로에 4 0 0 0원 예. 네, 네. 파 농사 하실때 예. 그 유황을 좀 쓰시나요? 아 이번엔 이 지인의 소개로 아그로설포 있지 않습니까 토양 그 열차로 로타리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뿌려가지고 했는데 다른 파보다는 좀 짱짱하고 색깔도 좀 검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아, 아그로설포를 예. 그 로타리 칠때하신거예요 예예 그 뒤에는 다른거 안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충량이나 그 다음에, 그 아주머 쬐깐 했어요 아주머 한세번 정도? 아주머 그연면 시비로 한세번 정도. 아주머 임지를 연면 시비 개발하셨다고요? 예. 네. 언제,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수확하기 보름 전, 그 다음에 생육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 연면 했더니 시비. 쪽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쪽파가 아직 윤기가 좀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쪽파가 오우. 보다시피 좀 짱짱하고 이렇게 놔뒀을 때처지는 잎들이 없고 처지는 일이 없다고요 이렇게 처지는게 없다니까? 네. 윤기가 나요 화가 그 끝이 깨끗해야 돼요 아입 끝이? 네입 끝이 노랗게 타불거나 그랬을 때는 아. 상품성이 없고요 어, 충 같은 게 먹었으면 희끼리히다 하거든요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총채나 이런 게 네. 있으면 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순실하고. 예. 우리도 뭐, 1등 쪽파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쭉쭉 뻗었지 않습니까? 아, 그 쪽파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키도 못 벌었을 뿐더러, 담아가 생겨버렸잖아요. 밑에 다아가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똑바로지 않고, 지금 약간. 삐뚤. 예. 다마가 생겼다 그래요 에이, 다마가 생겼다 네. 어, 근데 좋은거는? 좋은것은 이건 안좋은거고 이렇게 상품성이 됐을때 일자로 반듯반듯하게 빤듯 아 요, 요게 구가 안생기고 일자로 반듯하게 네. 간조지름 아이 이렇게 생겨야돼요아 어, 근데 얘는 이것도 통통하고 마르쳐 생기면 안되고 네. 이렇게 똑바로 된다? 예예 네. 쭉쭉 뻗아야되거든요 간조지름 아이 그래야 상품성이 있고 맞네 항시 부어든 야채는 뿌리가 좋아야 여기까지 끄집어 올라가잖아요 짱짱하잖아요 소리가 소리가 나잖아요 파가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 지금 팽팽하고이 뿌리 봅시다 뿌리 야 뿌리 장난아닙니다 뿌리 와 어떻게 이런 쪽파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야 신기하네 제가 한 20년 농사 지었다 했는데 작년까지 이 시점에서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고 올해 처음으로 4월달 여기에 촉파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익률에서 조금이나 앞서 나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앞서 좋은 거예요? 그냥 평당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는 돈처럼 더 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아그로 석포를 안 썼을 때는 어땠어요? 아그로솔포 말고 다른 유황성물을 썼을 때는 파 끝, 끝에 힘이 없더라고요. 지속적인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니까 농사지도 더 편하고요. 약을 한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어떤 약을 드려요? 우리가 영양제나, 그니 뭐 칼슘이나 뭐 그런 약하고, 봄에는 충도 중요하지만 그 살균제, 보면 녹일병이나 녹병, 뭐, 제빛 곰팡이 그런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쓰고 나서는 그런 병, 살균제, 쉽게 말하면 녹일이나 제 빛이 점점 적어진 것 같네요. 아그로스프는 평당 몇, 몇프하어요 그거 지금께서 200평에 하나씩 하나 있는데, 예. 네,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줌모임지는그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죽요 100마리에 4포 정도? 예, 네, 네, 네. 네. 네. 아주머니 MG 네. 1kg 짜리, 500g 짜리인가, 그, 허 해가지고, 그렇게, 예, 소화제요. 네, 소화제. 농약할 때 그냥 늦게 왔는데,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그냥 자주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그로솔포를 갖다 기비절에서한 200평에 한, 200평 한, 한 포씩 을 깔아놓고, 아주머니 MG를 가지고, 거기다가 연맹시비절에서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지금 했는데, 결과치는 지금 뭐, 지금 시장에 나가도, 이게 한 단당 천원 내지 천오백 원 정도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어느 서울이고 부산이고 광주에 지금 대학에서 내고 있는 가는 건데 거기에서 아마 가장 최고가를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쪽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줌마 MG가 쪽파에 어떻게 좋아요? 지금 그걸 치게 됨으로써 지금 쪽파 재배하다 보면은 곰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병 노균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그 심하게 오는 게그 현상이었는데 지금 아줌마 MG를 가지고 옛매시비를 쳐가지고 했는데 그런 병이 지금 재배하면서, 아까 여기서 상품 보셨지만, 전혀 그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병에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생육에 이게 황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짱짱이 재배도 되지만, 맛과 향이 완전히 틀린 이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고품질의 지금 쪽파가 나오고 있다고. 자, 그렇게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아, 유기농 짜자네? 이것도. 저 병은 가지고 고품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지모 m 지가 지금 시중에 나와가지고 10년 전부터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유황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유황 유황이 제일 는거 80% 짜리고 다른 거뭐 15%나 20% 이쪽 저쪽 가지고 지금 시중에 지금 농민들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80% 짜리 유황하고 15%나 20% 짜리 유황하고 거기에서 성분에 서 함량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가격도 저희들이 1,000배에서 2,000배 건단다 그러면 그것이만원 정도 가지면 은물 500에서 1,000 이게 25마리에서 50마리 쓸수 있는 그 양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농민들한테 꼭, 이거 대파, 쪽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실 때, 좀 농사 지으신다, 한다면은, 농약을 갖다가 줄이면서, 병이라든가 충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아주모 MG를 갖다가 가정, 가정상백으로 놓고, 농약에, 이렇게, 농약, 물 주실 때마다 조금씩 해주시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고품질 뿐만이 아니라, 병이라든가, 충이 오는 것도 훨씬 줄여드릴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Here we go.